우린 정말 한식가 이어 캐리어에 자리가 많았다면 돈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아 응 진짜 너무 비싸다 네니까 그러니까. <목소리> 나, 나! 새로운 최애가 생긴 것 같거든요 사랑해 <목소리> 봐봐 오늘도 지나치지 못한어지 아, 아, 어, 귀엽다 와 이거 되게 귀여워 스크래쳐 알았다 아, 문 닫고 안나 <목소리> 김탄이냐 네, 네임, 네임 이거 연래해천데 어? 이, 턴? 이거 하는 거야? 그래서 탄또 반지 타이러내거 맞겠지? 근데 어. 얘는 아놀자하네 귀여워. 우리 봐. 얘는 뭐야? 어디서 왔니?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귀여워. 아, 아, <목소리> 다 우리는 술을 삽니다. 샴건이요바로달타이네모에상샹동모에프에지알코아 <목소리> 알콜올릭 아이고 <목소> It's you? Yeah. You? You? Uh, you? You... Uh, Little... The, the costume? t h oh. 갈게 안녕 너무 맛있다 <웃음> <웃음> 알의 변신 프랑스 와서 이제. 음 맛있다. 뉴스 만들어 지금 너무 행복하세요? 제거한번 보실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. 왜냐면은. 그거 하는 걸 찍기 전에 손을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 그래야 아. 자연스럽게 다 우~~~~ 그걸안 했어 내가 아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응. 될자격이 없는 거지 아 t e r e o t 니 뒤에 있었잖아 한번 보여주자. 잘 던져보자. 잘던래 기대하는 거같로아마가물어요 갖고 태풍 공! 공가져 고고! 가자! 띠아! 띠아 띠아 띠아 띠아 띠아 띠아 띠아 띠빠빠이빠빠 아줌마가 너무 쿨하게 공을 줬어요 공 버리고 있습 갖고 오세요 알치 아니 주세요 이리 알치 나 아이제 망고 공통 <웃음> 없어 없어 없어 야 꼬리봐 <웃음> 어 훔쳐갔어 공선물받은건데우 <웃음> <웃음> 야. <들어와. 웃음> 여워 아, <들어와. 웃음> 좋아? 좋아요, 좋아요. <웃음> 브렌디 페퍼 아이 사랑해. 제 이쁜 언니가 데려다 주고 있거든요. 우리 목마르트로 끝까지 내려야 다 아니, 그냥 가는 길이 알려준대. 너무 지쳐 보이세요. <웃음> 지금 뒤지겠어요. 팔, 팔이 내 팔이 아닌것 같다 하기 때문에. 아까 옆은 차 두고, 이 옆은 공동묘지. 망 떨어지라가지고, 나 이거 제정신이 <웃음> 아니었거든. 와, 근데 점점 예뻐지기 시작해요. 이렇게 힘들었나? 지혜님. 어, 발병난다. 어, 저 사람 저기 있다. <웃음> 여기 근데 개 이쁨. 여기 강아지 친구들 있다 아니 신기하지 이거 봐 멋있다 You love... speak English? 아, English Yeah, very nice Nice, nice girl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, 기 Up and up. Uh -huh. English, how old is she? Seven months. Ah, oh, I see. Hello, Sophia. Welcome in Paris. Hello. Ah, she's smiling. That's beautiful. I can't remember when I was seven years. Seven It's not a woman. She's awake. Come on. So sunshine when she's gone, anytime she goes away, and uh, this time where she's gone, wonder if she's gonna s 정말 우리는 <웃음> 또 한식을 먹고요 <웃음> 파리온지 첫째 날 한식 먹고 둘째 날 <웃음> <웃음>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?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우 지금 하루하루 병 나고 있는데 <웃음> 어떻게 병 된... 났어, 씨. <웃음> 근데 내일도... 지금 내일도 멈출 수 없고 그 내일 내일도 모레도 멈출 수가 없고 그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이다가 결국 스위스 도착하기도 전에 여기서 변사을를했다 아, b a